주 t v 안녕 반짝반짝 소연요 오늘은 엘리모를 위한 플래카드를 만들어볼건데 질문를보시 손씨랑 같 만드는거 잊지마세요 안녕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렛 플래카드 뭐 할까요? 우선 엘리모? 네 좋아요. 이모 이모들 다 만들 거예요 플래카드. 네 좋아요. 먼저 박스들은 이렇게 크기처럼, 이렇게 모양대로 이렇게 크기를 딱 맞춰서 잘라주세요. 우선은 엘리모부터 만들어 볼까요? 네. 네 알겠어요. 어 그럼 우선 먼저. 얼굴을 그려볼까요? 네. 응. 여기 있어요. 손을. 우선 얼굴을 그려볼게요. 오시나다 기대되네. 커다크게 크게 그려요. 목 안에는 식도가 있어. 절로 볼게요. <웃음> 자, 아, 이제 여기 엘리모를 붙일 판을 줄게요 네 쭈쭈쭈풀 네 일단 얘를 그린 다음에 얘를 뒤집어서 풀을 붙여줄게요 이렇게 풀을 꼼꼼하게 네, 이쪽 붙여야 몸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! 근데 우선 머리카락은 그러면 얘를 살짝 조금 접어서 하면 그러면 얘가 살짝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쭉 빼주세요. 목에 네. 붙여요, 목에. 이렇게 네. 하나 붙여주시고요. 이거는 이렇게. 이거는 네. 네. 이렇게 붙여주세요. 머리카락 두 가지를 한번 잘라볼게요. 귀미가 이거 잴래 붙여줄게요. 잘. 하나는 그럼 양보해줄 수 있을까요? 네, 지금 이걸 양보할게요. 조금 이렇게 조금 당겨야 해요. 와 잘하네요. 가버렸죠? 잠시 보세요. 시간 가버렸죠?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더 재밌는 다음에는 더 재밌고 두근두근 거리고 아주 웃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놀러 왔는데 아 맞다 엘리모한테 놀러 왔어요. 근데 그때처럼 좀 바뀌었죠 여기가 그때 그때 거기가 아니에요. 그래 엘리모 집에 놀러 온 거예요. 자, 오? 안녕하세요 줄무늬 손시예요 아니잖아요. 어 맞아요. 오늘은 까만색 손시예요 솜씨 솜씨. 반짝반짝 손시 오늘 엘리모한테. 뭘 주러 왔죠? 플래카드요 다른 이모 것도 있다면서요? 네! 보아요 그럼 한번 이제 실발해볼까요해요 고고고고! 고고! 휴행을 네, 드는냐네잠시요 네, 이거 휴행을 고요 받아 고요 정리해 스타일리스트. 내 스타일리스트. 와, 정말, 정말, 여가안 이거, 짜 이거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죄송합니다 어. 이모씨는 솔지이모나지요? 저는 이정수요뭐예요 어. <웃음> 축하합니다 엘리이모가 줬어요 그래요? 어디야? 삐! Ali, i -E -E m o Ali, i -E -E m o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. l e t